네 반갑습니다. 선물옵션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2022년 2월 19일 토요일입니다. 현재는 12시 27분이 되겠습니다. 금전시장 장흐름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호가전량이 2926개로 늘어나고 있죠. 이 상황입니다. 그렇죠? 음. 자, 콜 380짜리를 한번 매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한국 거래소에서 이렇게 1억을 주고 있습니다. 딱총 1억. 3,200개로 늘어났죠, 그죠?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자 2.59에 예, 10개를 샀습니다. 2 5콜 380짜리. 매수 10개야, 평균 단가는 2.59가 되겠습니다. 10개를 샀는데, 총 금액은 6,475만 원, 640만 원 되겠습니다. 자, 3,300개로 늘어나고 있죠. 이거는 1분 봉 차트고, 이거는 5분 봉 차트입니다. 순식간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위클리 옵션도 메모해 볼까요? 그죠? 위클리는 위클리라고 되어있습니다. 372 짜리 할까요? 이것도 한 10개. 자, 위클리 옵션은 W4가 되어있죠? 네번째 주라는 뜻이고 이게 지금 4개의 양만 바로 따라 붙죠. 설결이 되었습니다. 평균 단가는 2.43 이 되겠습니다. 자 금액은 6 0 0만원 되겠죠. 3월물 어, 옵션, 콜옵션하고, 위클리 콜옵션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도록 하죠.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죠. 4,400개로 늘어나갔습니다. 공청 뜁니다. 그죠? 자, 늦게 들어간 위클리 옵션이 22만 5천 원, 25만 원, 27만 원 수익나고 있죠. 자, 1분 봉 차트고, 요거는 5분 봉 차트입니다. 선물 차트고. 자, 30만 원 수익나고 있습니다. 600만 원 투자해서, 자, 콜 옵션 3월달, 37만 5천 원. 이제 거의 비슷해졌죠. 수익률이. 음, 두 개를 볼 수가 있게끔, 이걸로 여기로 갖다 놓을까요? 그죠? 이걸로 여기, 여기다 갖다 졌죠 자, 이거는 위클리 옵션 위클리는 W4가 있습니다. W가 붙은 게 위클리 옵션이에요. 음. 자, 선물이 올라가니까 어, 369.20, 호가잘로 4600으로 늘어났죠. 에. 순 시간에 이제 역전이 되었습니다 위클리 콜옵션이 30만 원으로 수익이 나왔죠. 단몇몇 초만에 그죠? 어, 거의 5%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업 투자할 때는 이렇게 에, 옵션이 굉장히 수익률이 높습니다. 자, 옵션 투자는 단기 투자를 하시는 게 에, 몸에 좋죠. 오버를 하게 오버나이트를 하게 되면 에, 장중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노심초사 하기 마련입니다. 자, 보시면 또, 음, 이제 역전이 돼가지고, 37만 5천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어디다가 이제 청산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음, 자, 4,900개, 5,200개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계약을 독한옥에다가 체결되는걸 넣어놓도록 하죠. 네 하락을 하죠. 이 꼭지에서 그저 딱 파랑면 최고 좋은데 그죠? 네이 정도. 갖다 놓을까요 자, 열개 중에서 다섯 개만 체결되고 다섯 개는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자, 위클리 옵션은, 예, 체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네. 박수! 자, 두 개, 이제 청산을 했죠. 옵션 청산 손익이 57만원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이, 올라갔을 때, 이 호가 잔량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꼭지가, 음, 하락했을 때, 예, 처분을 하고, 예, 또 다음 기회를 노리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모의 투자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요즘 지금 장세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요즘이오크라이나고 지금 여러 가지로 어깨가 어, 열가 있어서 장이 매끄럽게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이 이제 일봉 차트인데요, 그렇죠? 이렇게 예, 그 동안. 코로나해서 2020년 3월 중순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그때는 뭐, 증시가 망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증시 자금이 투입되면서 이제 올라치기 시작합니다. 이 주가라는 것이 뭡니까? 실적하고는 상관없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가 뭐, 배울 때는 실적대로 물론 좋은 회사는 끝까지 간, 간다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결국은 이 흐름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실적이 나빠도 말이죠 이 운때가 좋으면 같이 막 동방 상승합니다 물론 이제 실적이 좋은 회사가 당연히 상승률이 높겠죠 자 이렇게 누군가가 사면은 이렇게 주가는 올라가게 말입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철저히 지켜지는 거죠 자이 매수 세력이 강하니까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급하게 올라갔을 때가 꼭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뒤로는 계속 횡보를 해오다가 또 여기서 8월달 2021년 8월경부터 또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하락 분위기가 조성이 된 거죠. 하락에도 끝까지 하락하지 않죠. 항상 또 어느 선에서 부딪히고 또 올라갑니다. 또 올라갈 때도 뭐또무한정 올라가는 게 아니고 20일선에 또 부딪히고 또 내려오는 거죠. 이 계단식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없이 내려갈 것 같지만 또 반대 세력이 또 올라쳐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행보를 하죠. 10월, 11월, 12월 동안 행보하다가 1월 달에 이제 또 하락으로 가는 듯 하다가 다시 또 보시면 또 이렇게 꼭 눌림목을 형성하면서 또 내리치죠. 이 시점에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거죠 기준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에 하락할 것이다 이제 대적중을 했단 말이죠 1년에 뭐 한두 번 이런장이 나오죠 외국인들은 이 하락장에 한탕을 해먹었다 말, 한탕을 해 먹었단 말입니다 여기서 그리고 난 다음에 또이콜 쪽으로 한탕 해먹고 이제 내려가는 이제 속도를 조절을 하는 거죠 또 계속 행보를 합니다 지금 그런데 말이죠 이게 2월, 2월 17일날 또 이,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2월 17일 목요일날 자 2월 17일 목요일또 위클리 옵션 만길이 었죠 그죠 예. 위클리 옵션 만길입니다 만길 날또이 주식을 또 사들입니다 6500 외국인들이 지금 외국인의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거두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왜냐하면 외국인이 이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손이기 때문에 이들에 의해서 이 주가가 향방이 결정되는 겁니다 나스닥 정시도 같이 하고 모든 정시에 다이큰 손이 좌우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 여기서 이제, 어, 한탕 또 콜로 한탕 해먹고 또 팔아치우고, 그 다음에 어제 금요일은 또 이렇게, 이제 주식을 팔아치웁니다. 나스닥은, 어제는 나스닥은 상승했는데, 오히려 외국인들은 주식을 팔아치웠어요. 선물까지 2,300개.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몰빵 매매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느 날은 샀다가, 주식 6,500원 샀다가, 선물까지 샀다가 그 다음날은 바로 또 팔아버려요 그죠 이해 못할 현상을 일으키죠 분명히 21선을 통과했는데 그죠 속임수를 여기서 지금 속임수를 만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속임수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때도, 금요일장, 어제, 금요일장이었는데, 오일선을 계속 지지를 하는 겁니다. 오일선. 오일선 자체가 지금 366인데, 오일선을 지지하고 또 올라칩니다. 그런 와중에 말이죠. 외국인들은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었습니다. 1,500억, 선물 계약은 2,300, 2,100억, 금액으로 2,100억을 팔아치웠습니다. 홀도 팔아치우고 13억, 풋은 31억을 사들였습니다. 또 이렇게 또 하방으로 구축을 합니다. 그이 포지션 자체가 어, 눈 속임 속임수가 들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이장 이 흐름이 계속 횡보를 해온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뭐폭락하 듯하다가 또 올려쳐버리고 그죠? 또뭐 박살내고.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은 행보장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자 간밤에 이제 나스닥이 또 일을 저질러서 지금 마이너스 1.19% 하락했습니다 14,000포인트 무뭐 붕괴됐죠 그죠 14,000포인트가 붕괴될 것이다 그래 예측을 했었는데 붕괴를 시켜버렸습니다 6월 18일날 결국은. 일단 붕괴가 되면 또 하락으로 가는 힘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이 장따라 가는 수밖에 없어요. 미리 예단해서 뭐 올라갈 것이다, 반등할 것이다. 그건 하나의 요구 상황이고 하나의 희망 상항일 뿐이지. 일단은 이 저점이 붕괴되었다는 것은 하락의 힘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이제 기준 금리도 상승할 예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예, 이 저점은 무너질 것이다. 347.50 이 시간이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죠? 언제가 될지 몰라요. 얼만큼 더 올라가지고 예, 하러 갈지. 결국은 이 저점은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다. 그 기간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의 뭐 음, 생각일 뿐이지 이걸 맞추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언제요? 나갈지 정확히 예측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뭐 외국인은 뭐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 내가 이 저점을 붕괴시켜야 되겠다 다 시나리오가 짜자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외국인의 행태를 보면서 어 하나의 전망을 하는 수 밖에 없는 거죠 이걸 전망을 뭐 틀수도 있고 맞을수도 있고 그렇죠 이 행보를 해 버렸어 지금 원래 하락하기 위해서는 2-3일만 정도 반등했다가 내려가야 되는데 계속 또 5일선을 타고 올라가 버렸죠 21선까지 부딪혀 버리고 또 21선을 또 상망으로 터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만약에 월요일날 장대은 음봉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밑으로 가는거죠 이 사항 계속 행보장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10월, 11월, 12월 이런식으로 행보를 만든단 말이죠 이 행보할 때는 옵션 양매도가 유리한 투자 방식이죠 양매도가 계속 수익을 내다가 이렇게 한번씩 터지면 또 옵션 매수자가 수익이 나게 끔돼 있습니다 그러면 옥음이 주저가 수익이 났으니까 또 계속 양매도가 유리한 장이 펼쳐질 거예요. 또 이게 뭐 희망상은 폭락했으면 좋겠지만 예, 계속 행보장을 만들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 또 상승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아 주가란 것은 어디로 튈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그 틈바구니 속에서 외국인이 가는 포지션 방향도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장때 은봉이 나왔을 때도 말이죠. 외국인들은 그날 아침에 양배도 비스무리하게, 그죠? 출발을 했다가 폭락을 시키더라, 아닙니까? 1억, 1조 뭐 7천억인가 8천억, 그죠? 예. 그때 연기금이 1조, 1조 천억을 반췄는데도 계속 하락했습니다. 이런 양, 장대, 에, 은봉에서 어, 수익을 거두고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뭐, 십장에 이런 데서 무슨 수익이 나겠습니까? 예. 우리가 노리는 것은 이런 장대, 은봉. 장대, 은봉을 노려야 돼요. 장대, 양봉은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데 수익 내기는 상당히 어렵고, 이 장대, 은봉을 출연할 때 우리는 돈을 벌고 나와야 됩니다. 이 날을 노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날을 노리기 위해서는 계속 이런 그그 예, 동안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죠. 소금 예, 씻었다, 그렇죠? 이것도 장대 양봉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십자형 만드는 바람에 결국은 예, 올라가지를 못하고 결국은 행보를 만드는 그런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어, 어, 모의 투자도 하고. 어, 장세에도 지내 지나, 어, 지나왔던 거 한번 돌이켜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어, 이번 만약에 하락장이 계속 나온다, 연이어 나온다, 아, 좋은 성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